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북한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고 어, 믿을 만하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과거에 신문사를 운영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불확실한 뉴스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져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김정은의 소식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 린지 그레암이라는 미 상원 의원이 외교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뢰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이 drops a bombshell 린지 그레암이 폭탄을 떨어뜨리다 폭탄을 투하하다 explains why he believes 김정은 is dead or incapacitated 왜 김정은이 죽었는지 또는 식물인간 상태 incapacitated 라고 그가 왜 그렇게 믿는지를 설명을 하다 어, 지 그램의 레 이야기를 이제 좀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지 그램의 레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또 홍콩의 이 HKS TV의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지난 25일 사망했다는 주장을 그 했다고 합니다. 이 IP타임스 싱가포르판, 영국 데일리 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26일자로 그런 보도를 했는데, 홍콩 HKS TV는 표면적으로는 민영방송이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주요 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주가 친중 성향이 사실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준관영 매체로 분류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 중국 당국이 김정은을 위해서 이 북한의 의료진을 보내긴 했지만 결국 25일 날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SNS 웨이보에 올렸다면서 사실 그 글의 캡처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의 사망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중국 외교부의 외교부장의 조카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장 부국장의 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중국 의료진이 북한에 간 것만큼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신문은 더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이 뉴스를 읽었는데 이게 뉴스가 올라온 지가 불과 몇 시간 안 되는가 봐요. Senator Lindsey Graham revealed on Saturday 토요일 날에 밝혔는데 that he would be shocked 그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If North Korean director Kim Jong Un is not dead or medically incapacitated 만약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죽지 않았거나 이는 의학적으로 incapacitated, 이제 코마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peaking on Fox News, Fox News와 인터뷰를 하면서 Graham said, Graham 말했습니다. He did not have a direct knowledge about Kim's situation. 김정은의 상황에 관한 어떤 지,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그러나 said, the rumors about his health, 그의 건강에 관한 소문들은 are probably more truth than fiction. Fiction이기보다는 아마도 거의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Well, it's a closed society. 그 나라는 폐쇄된 사회입니다. I don't know anything directly. 나는 무엇도 직접적으로 가, 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r a 그렇게 말하죠 but 그러나 I'd be shocked if he's not dead or in some incapacitated state 만약 그가 죽지 않았거나 뭔가 불능 상태 자 거동 불능 상태 내지 이게 이제 코마 상태라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면 나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you don't let rumors like this 이 같은 소문이 go forever 계속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or go unanswered in a closed society 폐쇄된 어떤 사회에서 답변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폐쇄된 사회란 which is really a cult not a country called North Korea 북한이라 불리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a really a cult 일종의 어떤 종교집단 굉장히 비하를 했죠 종교집단과 같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So, 그래서 I pretty well believe. 나는 꽤 믿는 셈입니다. 나는 상당히 믿고 있다. He is dead or incapacitated, he said. 그는 죽었거나 사실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Pretty well b e l i e v e 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I hope the long-suffering North Korean people uh, 나는 그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북한 인민들이 w i l l get some relief if he's dead 만약 그가 죽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President Trump's willing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a win-win fashion, 윈윈 win -win 방식으로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기꺼이 트럼프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계속 덧붙였단 말이죠. So 그래서 if this guy is dead, 만약 이 친구가 죽었다면, I hope the next person who takes over, 자 정권을 물려받은 자 물려받은 그 다음 사람이 will work with the President Trump,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할 것을 희망합니다. To make North Korea a better place for everybody, 북한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트럼프와 함께 일할 것을 나는 희망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그제 최근에 문정인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가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은 건재하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부, 불과 어제 일인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특성상 이 정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시간 나오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내버려 둘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 이대로 둔다는 것은 아 어, 이건 분명히 그램의 어떤 그 정보라인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속보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